아니야, 엄마 어디일게? <웃음> 아니야, 엄마 어디일게? <웃음> 세월이! 너고 만지지 말라고 했다. 야! 너 그거 만지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한척 하지 마. Yeah. 하하하하 뽀뽀 <목소리> 르둑둑음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하고... <잘안> 하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